7월 7일 밤 9시에 세븐나이츠2 쇼케이스를 했었습니다. 미리 30분 전에 생방송 켜놓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봤었는데요. 우리가 쇼케이스를 통해 무엇을 알수 있었느냐? 네, 출시가 11월달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쇼케이스인데 정작 인게임의 영상이나 지난 지스타 이후 달라진 점을 소개한다던가 그런 내용 1절없었고요 생방송으로 소통하면서 할줄 알았는데 녹화본 영상에 어, 한번 실망했고요 인게임 설명보단 지난 스토리 얘기와 인터뷰 밖에 없는 점에서 또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써져있는 이 문구 바로 방치형 오픈필드 일단 여러개의 캐릭터를 운영한다는 점과 오픈필드라는 것에서 지금 화제적인 원신과 비슷하지만 자동이 있는 그런 게임인 줄 알았는데 방치형이라고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치형이 게임을 꺼놔도 자동사냥을 해준다라는 의미라면 나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그리고 4인 레이드와 8인 레이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테라 히어로처럼 캐릭터 몇 개를 들고 레이드에 참여하는지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알수 있는 점이라곤 4인 레이드는 참여하는 4명의 플레이어가 어떤 영웅의 조합을 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8인 레이드는 컨트롤이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저는 마비노기 영웅전이 생각났었는데요 플레이 자체는 각 개인의 역량이 크지만 보스의 패턴마다 플레이어들이 순서대로 제약기를 쓰냐에 따라 클리어 빈도가 좀 달라졌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쇼케이스가 다 끝나갈 때쯤에 나올 내용들인데 덱의 구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세븐나이트처럼 덱 구성에 재미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4개의 캐릭터를 어떤 진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쇼케이스를 하고 오히려 더 불안한 게임 세븐나이츠 2였습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로 가시면 46종의 캐릭터들의 사냥 모습을 아주 짧게 아주 짧게 20초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새로운 세계가 너를